안녕하세요 제가 인생에서 처음으로 뷰티 디바이스를 써보게 됐는데요 바로 이 제품입니다 생긴 것도 귀엽지 않나요? 약간 눈사람 모양 <웃음> 평소에는 그런 뷰티 디바이스를 봐도 저런 게왜 필요해 그냥 이렇게 손으로 두들기면 다 흡수가 되고 피부과에서도 다 손으로 이렇게 해주는 걸 이렇게 생각했는데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확실히 이게 뭐냐면 클렌슈어 이온 마사지기 스노이라는 제품인데요 신라면 세점 인터넷 회원가로 한 10% 정도 저렴하게 살수 있어요 원래도 뷰티리바이스 치고 조금 저렴한 편인 것 같은데 조금 더 저렴하게 사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웃음> 가격대도 되게 싼 편이라서 음, 별 기대를 안 하고 썼어요 사실 이게 이온이 나오면서 진동 기능이 있어가지고 화장품을 좀더잘 먹게 해준다고 써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한달반 정도 사용해본 것 같은데 확실히 제 손으로만 이렇게 두들겨서 발랐을 때보단 뭔가 스킨케어 만족도가 높아진 게 느껴졌어요. 이 진동 기능이 피부 탄력 강화하는데 효과가 좋은가 봐요. 그래서 저는 주로 1번하고 3번만 이용하고 있어요. 2번은 뭔가 클렌징까지 같이 써버리면 뭔가 찝찝해서 저는 일단 1번하고 3번만 쓰고 있는데 3번 기능을 쓸때 저는 제일 뭔가 기분이 좋아요. 그럼 이제 이 디바이스만 한번 자세히 보면서 성능과 사용법을 좀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짜잔! 생긴 건 이렇게 생겼고요. 눈사람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게 건전지를 사용하는데요. 충전식이 아니라 AAA 건전지를 사용해서 두 개를 넣어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이 제품을 사면 은이 건전지 두 개를 같이 주거든요 처음에는 그래서 그거를 아직도 쓰고 있는데 한달 동안 계속 잘 쓰고 있어요 엄청 오래가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1단계는 한번 누르면 돼요 이렇게 한번 누르면 1단계 이 2단계 이 3단계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오랫동안 눌렀다 떼면 은 다시 꺼지는 방식이에요. 먼저 스텝 1은요. 진동 세기가이 정도 되고요. 제일 진동 템포가 천천히 나오는 것 같아요. 이첫 번째 스텝의 기능은 마이너스 이온이 나와요. 그 마이너스 이온으로 비타민C를 비롯한 화장품의 유효성분을 피부 속 깊이 찜투시켜줘요. 그리고 스텝 2는 플러스 이온이에요. 이 플러스 이온으로 피부 속노폐물을 피부 밖으로 당겨서 딥 클렌징을 해준대요. 이두 번째 스텝 클렌징 기능은 진동이 제일 길게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길게 나와요. 아까 원스텝이랑 투스텝 이거 전부 다 2분 동안 진동이 나오고 진행 후에는 또한번 눌러주던가 아니면 은 오랫동안 눌러서 전원을 끄시면 돼요. 이세 번째 스텝은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 교차가 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 교차돼서 탄력 있는 피부를 만들어준대요 이세 번째 스텝은 1분 동안 나오는데요 제일 템포가 빨라요 그래가지고 이 정도 빠르게 되거든요 이게 이셋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제일 빠르게 진동이 올려서 피부 속까지 자극을 주는 것 같아요 이게 1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일 빨리 끊기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더 탄력 기능을 많이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은 꺼지면 또세번 눌러가지고 3스텝만 계속 사용하시면 돼요. 주머니도 같이 세트인데 이렇게, 이렇게 쏙 넣어서 보관한답니다. 끝! 자 그리고 이렇게 팩을 붙이고 와서 1번 기능을 먼저 킨 다음에 이렇게 문질러 주는 거예요 이렇게 굴려가면서 얼굴에 마사지를 하면서 <웃음> 이렇게만 해주면 돼요 아마 4번 정도 하면은 8분 정도가 채워지잖아요 4번 정도까지 하고 마스크팩을 그냥 떼는 것 같아요 저는 아, 여러분 제가 이 뷰티 디바이스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잘 보셨나요? 저는 처음 써서 그런지 어 약간 신세계를 봤고요 <웃음> 지금 그래도 만족도가 높은 편이라서 이거 말고도 다른 뷰티 디바이스 마사지기도 한번 보려고 해요 이것도 되게 신라면세점에서 인기가 많은 제품이었는데 이 제품 말고도 또 다양한 뷰티 디바이스 제품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저도 여행 갈때 조금이라도 싼 가격으로 사기 위해 필라멘 트점에서 보고 있어요 제일 싸할 때가 언젠가 그리고 타임세일 할 때가 제일 좋잖아요 제일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보는 거죠 제가 이번에 부모님 여행 갈때 부탁을 원래 했어야 되는데 시기를 놓쳐서 못했어요 여러분도 아직 뷰티이발스가 어색하시고 써보고는 싶고 그런 분들은 이 저렴한 제품 먼저 한번 써보세요. 이건 저렴한 가격치고도 인기도 엄청 많고 후기도 꽤 괜찮거든요. 제 리뷰 말고도 티핑에도또 많은 분들이 리뷰를 작성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들 리뷰도 보시고 다른 분들 리뷰도 참고하시면서 한번 고민해보세요.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